Hello, everyone. I'm your Positive TNT Guide Teacher, Claire.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어, 지난번에 Happy Lunar New Year 라는 주제로 어, TNT 영상을 어, 언니, 오빠들이 찍은 걸잘 보셨죠? 자, 우리 모두 어,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 우리 Positive TNT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복습 한번 해보게요 Positive Thoughts and Talks 긍정적인 생각과 말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쓸수록 점점 더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했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울 표현은 I respect others. 자, I 나는 respect, 존중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을. 자, respect,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나요? 어, 제대로 대우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걸 바라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존중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나도 존중받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의 파스티브 TNT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eady, say, go! I respect others. I say thank you, teacher.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합니다. 나는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You respect others. You bow to grandma.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합니다. 당신은 할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We respect others. We put trash in the trash can.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Let's practice. Listen and repeat. I respect others. I respect others. You respect others. You respect others. You respect others. We respect others. We respect, others. We respect Others. Bye bye. Bye bye.